안녕하세요 테크유튜버 호요용PK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화제였던 애플의 M1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인치와 12.9인치 두가지 다살펴볼거예요 우선은 언박싱부터 해볼까요? 먼저 12.9인치 모델입니다 뭐 사실 박스는 평소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에어 모델과는 다르게 프로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이 뭐 컬러 디자인이나 그런 건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제품은 두 제품 다 셀룰러 모델인데요 여기에 와이파이 셀룰러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패드 본체가 들어있고요 스티커와 뭐 사용설명서 어! 이번에는 충전기를 넣어줬어요 구성품은 사실 뭐 서프라이즈 할만한게 없습니다 뭐 이거는 11인치도 같을텐데 아담한 사이즈의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있네요 똑같이 설명서에 케이블과 충전기 구성품은 똑같습니다 와. 아 와... 정말 이쁘네요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같은 경우는 전작인 4세대랑 비교를 했을 때 외관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원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달라진 점중 하나인데요 이 C타입 단자가 이번에는 썬더볼트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5G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심을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 위쪽에 달린 스피커의 구멍도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조금 더 어, 풍부해졌다고는 해요. 그리고 후면에는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가 탑재가 됐고요. 사실 조금 뒤에 제품 특장점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방 카메라가 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구멍과 렌즈 크기도 조금 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제품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드 최초로 애플 자체제작 M1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속도는 물론 그래픽과 배터리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오피스는 물론 포토샵, 영상편집 프로그램에 고사양 그래픽 게임까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서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물론 1600니트 피크의 밝기를 지원하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게 되면은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HDR 컨텐츠를 시청하게 되면은 기존의 s d v r 콘텐츠와는 또 다른 시각적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전방 카메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센터 스테이지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줌이나 화상 채팅 이용 시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을 따라옵니다 <웃음> 신기한데?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서 8GB와 16GB를 탑재를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8GB 램을 제공하고 을 1TB 이상의 모델은 16GB의 램을 탑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최초로 5G를 지원하는 모델로 와이파이가 없어도 끊김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귀찮게 테더링하거나 와이파이를 찾을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사실 11인치 모델인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요 어, 그렇게 스펙 성능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인치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12.9인치와는 다르게 미니 LED가 탑재된 XDR 디스플레이가 아닌 일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최대 6 0 0니트 피크 밝기를 지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에 정말 민감하신 분이 아니면은 이거를 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굳이 막 나는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작업이나 뭐 영상에 너무 예민한 편이어서 12.9인치의 미니 LED를 탑재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아닌 분은 11인치도 괜찮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5G 5G 모델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되면은 통신사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KT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혜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KT에서는 월 19,800원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5G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대요 기존의 KT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서 11,000원에서 최대 19,8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요금제에 따라서 무료로 아이패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11인치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해볼게요 를 확실히 M1 칩을 탑재한 만큼 성능면에서는 달라진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특히 그래픽이나 이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배터리가 확실히 안 달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업무적인 걸로 활용을 할때 사진 편집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 편집, 고사양 클립을 갖고 와가지고 편집을 하는데도 버벅거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나 좋은 장비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 카메라가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뭔가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각이 넓어진 것과 센터 스테이지 기능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저는 이 업그레이드된 카메라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 밖에도 뭐이 12.9인치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았고요 대낮에 바깥에서 화면을 봐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색감 표현도 너무 좋고 대비도 너무 좋고 영상을 시청할 때아좀 과분한 느낌? 4K HDR 영상을 시청해보면 정말 대박이에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